파라보이스 박지현의 프로필이 드디어 떴습니다. 미스터트로트 경연 내내 팬들은 응원하고 있는 박지현 참가자에 대해 궁금증이 폭발했었지만 인터넷을 뒤져봐도 없어 과연 언제쯤 박지현님의 개인 프로필 페이지가 생길지 기대하며 기다렸는데요. 마치 화이트데이 선물처럼 3월 14일에 공개되었습니다. 박지현은 1995년 12월 12일 생으로 29세 만으로 27살입니다. 별자리는 사수자리라고 하는데요. 사수자리의 성격은 낙천적이고 솔직하다고 합니다. 호기심이 많고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박지현은 중학교 때 취미로 복싱과 댄스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에 윤준엽 참가자가 프로필을 써줄 때 반대로 추측했던 것처럼 박지현은 쉬는 날에 집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게 사수 자리인 이유인가요? 프로필을 들여다보면 아직은 방송 활동 내역에 올라온 내용이 미스터 트로트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면 앞으로의 왕성한 활동이 예고된 것이니만큼 프로필이 빽빽하게 적히는 날이 빠르게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